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의 대장주죠 LG엔솔이 오늘 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우리나라 2위죠 삼성전자 다음 높은 120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엔솔이가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LG화학도 5% 이상 반등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 리튬 관련주들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 나노텍이 어, 자회사죠 미랑, 미래 첨단 산업이 이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률은 가장 높았습니다. 아, 그리고 시가총액은 얘가 이제 4,900억 대에까지 올라가고, 어,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 16조 대에 어, 무거운 주식이지만 오늘 14% 아주 가볍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 관련 그룹, 그룹주들 예, 포스코 홀딩스 어, 지주사죠. 얘도 오늘 어, 신고가를 쓰면서 30만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일이나 세비, 첨보 에포프로 뭐 5% 이상의 아주 큰폭의 반등을 해줬고 어, 시, 이 종목들 중에 어, 퍼가 낮은 종목을 한번 보면 셀피가 6배 포스코 홀딩스가 7배 수준 성우하이텍이 9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평균 PBR이 3 9 1배 어, 뭐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낮죠. 어, 그리고 부채는 세비켐이 14%대로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포스코고거가 26조 어,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 16조 배 어, 그럼 다음 한번 차트를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래나노텍 상승률로는 가장 좋았습니다. 포스코 But 케미칼, so 세비켐, oh. 첨보, 뉴일 oh. 에너텍. 에코프로 강원에너지 셀피글로벌 금양 포스코홀딩스 성우하이텍 이 m 플러스